거닭이들 안녕! 하나 가나! 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축구! 땡! 아 그러면 군대에서 한 축구! 아 아니 아니 아니! 아그럼 군대에서 한 축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군대에서 아, 온 아이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가 뭐냐? 눈 앞에 안 보이네? 아 자동차 동댕동 장달입니다. 뭐 자동차는 근데 여자들도 좋아하잖아. 아 물론 그렇긴하지. 응. 근데 자동차를 개조하고 튜닝을 한다면? 아나 기계는 잘 모르는데. 나 우리 집그 뭐야 컴퓨터 그 전원선 뽑는데 우리 매니저 부르는데. 가수 이제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 수고해. <웃음> 오늘은 이런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을 하고 응. 그리고 튜닝을 해서. 자동차의 생명을 불어불어불어넣는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모형 자동차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다이캐스트 튜닝 작가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어, 다이캐스트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다이캐스트는 그 사전적 의미는 네. 자동 금형 주물법인데 제 그거는 사전적 의미고 근데 이제 모형 이런 합의 쪽에서는 RC 같은 그런 고용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분야입니다. 이제. 네. 이런 이걸 통틀어 가지고 그냥 다이캐스트라고 예, 아. 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다이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수집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차량들 네, 네, 네. 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장식장 하나 쫙 꾸며 가지고 이렇게 쭉 꾸미는데 좋지. 저는 그런 거보다는 가만 놔두면 은 별로 좀안 좋아 심심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만든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사면은 그냥 가만 히있는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불도 좀 나오게 하고 어, 네, 어, 좀 네, 라이... 그렇죠. 라이트도 좀 올라왔다 하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엔진 소리도 나고 오 엔진 어, 소리 어, 어, 나요? 예뭐 예,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튜닝을 다시 해요 실차처럼. 아 진짜요? 예. 아 예. 그들을 진짜 생명을 불어넣는 게 맞네요. 이거 자동차가.. 그러니까 사이즈만 진짜 자동차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똑 흡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또 이렇게 뱅글뱅글 뭐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음. 네, 각자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애들이 네. 있는지. 이게 화면 오른쪽에 오시는 게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 아. 이니셜 D라는 모델에 아, 나오는 아 이니셜 예, 두부 차량이에요. 두부. 예, 이니셜 D를 좋아하는 일본 애니, 그 오타쿠 분이 예 의뢰하셔가지고 예, 제가 하나 드리고 예좀 하나 수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거... 예.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시회도 좀 계속 있고, 아 전시회도 예 됐구나. 매장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좀좀 괜찮은 작품들은 몇 개씩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예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다 의뢰해서 드리고. 똑같지? 거의 다 의뢰해서 아. 이제 남은 것들. 아, 그렇구나. 예. 얘는 뭐 얘는 람보르기니 네. 쿤타치라는 모델인데 네. 이 자동 팝업. 눈이 띄고 올라오죠. 우! 오! 어, 부들었어 와우. 바이케스트의 작업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들은 아. 설계도가 없어요. 아. 이 설계도는 다제 머릿속에 있어요. 아. 예. 저는 이이 모델을 한 거의 한 500대 이상은 이제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기본적인 설계도가 머릿속에 나오죠. 그렇게 분해 다 해서 거기에 맞는 부품과 재료와 요리를 치면 이제 막 레서, 레서피를 만드는 거죠. 이런 기술을 다 레고나 피규어나 여러 가지에 다접목시킬수 있어요. 아그 네. 건담 보면 은 이렇게 막 그대로 그런 거죠? 예, 예, 아 예, 예. 단순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예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립이 아니구나. 예 단순 조립이 아니죠. 아, 개조랑, 개조랑 튜닝을 하는.. 예, 한... 필요에 따라서는 도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 도색하신 거예요? 아 이건 도색이 안한 거예요. 도색한 거는 그 아래 호모, 몬드리안 오, 저걸 직접 하셨다고요? 예 이건 도색을 다시 다싹 예, 몬드리안 했다. 컨셉을 해서 예, 앞에 레고랑 같이 세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모양만 보면은 일반 장난감 가게 같은 데서 에또볼수 있을 만한 맞아, 그런 모형인 건데 마트에서 파는 그런 그, 그, 저가 모델은 아니고 예, 좀 고가 모델을 해서 다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만드시거나 하실 때 500대나 만드시고 이러시면은 또 에피소드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그제 블로그를 보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네. 그 분이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직업이 택시 운전사 그걸 이제 평생 하셨대요. 이제 그걸 하셨는데 낙골땅에 아버님이 모셨던 모범택시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주문을 받아봤지만 그건 좀 의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떠나서 그래서 정성스럽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예, 번호판 들려서 <웃음> 예, 그렇게까지 들은 적이 있고요. 아, 그거만그 노시던 그 택시랑 똑같이 남, 네, 그때 어? K 7 무음 택시로 해가지고 만들어드렸어요. 저도 의미를 이걸 하면서 아 제가 만드는 거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의미 있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구나 해서 좀 뿌듯함을 조금 약간 좀 느꼈어요. 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45년. 45년 하셨다고요? 네, 45년 살았고. 아, 잠깐만. <웃음> 45년. <웃음> 45년. 지금, 지금. 아, 진짜요? 45년 살았고, 이게 15년 동안 제가 이제 한 거고. 행정학교를 났는데제 책상에 보면은 전공책이 한 권도 없어요. 물론 자랑은 <웃음> 아니죠. 자랑 아닌데. 괜찮아요. 저는 음악책 없어요. 이런 <웃음>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원래 이제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정, 공부도 했고, 회사 생활도 한 13년 동안 했는데 음. 예, 과감히 나온 이유도 이게 너무 좋아서 아, 너무 맞아요. 하고 싶어서 그 뒤에는 와이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네. 예, 멋진 작품을 소개해주셨어요. 음, 다행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는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음. 그래서 해외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국내에서는 아직 인식 자체가 좀안돼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다행히 회사에서 다니는 월급 뭐좀 들쑥날쑥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구성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네. 와이프한테 사랑받는 남편이도록 되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완전 <맞아>, 사랑곡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고독이들. 질다, 까세요! 깝다니, 내가 왜이를 죽이려는지 알아. 주인공, 총방송 빵! 싸서 뒤기어 놓치는데, 어. 아, 술아,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알 남자, 여자 반반을 섞어 나서 또테스트 해가지고.